이제 91쪽 초구효를 보시죠. 음. 초구는 동인 우무인의 구구리람 구거 동인지 초하야 이모 계응하님 지모 편사니 동인지 공자야라 출모는 위채외니재외적무산일지 제외 편하야 기동이 파기 공이니 여차즉 무과 부야람 동인지초에 비오사주하고 이강제하야 상모계응하님가이무구람 고로기상점이여차람 상할 출문동인을 우수구야리요. 출문동인오에는 시기소동제 강사야 무소편사람 인지 동야에 유호박 진소지이면 타구소 유생야니 기무소 편당이면 수기구지리오 사람을 사귈 때, 사람을 사귈 때 매일 보는 사람끼리만 사귈 수도 있고 늘상 새로운 사람들 만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근데 여기 초구는 동인우문이에요. 사람을 사람과 같이 이제 친해져서 합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좀 문에 가서 하는 거예요. 문이라는 것은 항상 출입이 들어있으니까 문 안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문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뜻을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인우문이라 했는데, 풀이도 그렇고, 거기 상도 보면은 그 출문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거기 동인우문이라고 원래는 돼 있는데. 동인우 출문이라고 이제 풀이를 한단 말이죠. 여기는 문 밖으로 나서면서 사람들과 사귄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김의 범위를 넓힌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무불이다. 허물이 없을 거다. 이러죠. 구, 거, 동인지 초하야 이 초구가 동인께의 처음에 거에 서 있어서, 무, 기응하니, 어디에 메인바가 없어. 그죠? 누구를 기대거나 누군들 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 시, 무, 편, 사니 이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사사로이 그쪽으로 정을 터둔 그런 것이 없으니 동인지 공자야라. 사람과 서로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공적으로 하는 자리다. 이것 때문에 지 20이라든지 자꾸 해외 정상들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자꾸 국내가 아니라 국외로 자꾸 범위를 넓혀가는 거예요. 걸로위 출문동인이라. 그래서 문을 나서면서 다른 사람들과 합하려고 하는 출문동인이 된다 이거죠. 원래는 동인어문이라고 되는데 어주사 우자를 나갈 출자로 딱 한자 바꿔서 풀이하는 거예요. 그죠? 출문은 그러니 출문이라는 것은 제외니 밖에 있다는 것이니 제외 즉 밖에 있다는 것은 즉 밖으로 마음을 두고 밖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은 무 산일지 편하여 사사로이 친하게 지내는 치우침이 없어서 기동이 박이 공이 그동 같이 하려는 것이 넓으면서도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니, 여차즙 무광우야라. 이와 같이 하다보면 허물도 탓할 것도 없게 되더라. 이거죠. 본의를 보세요. 동인지초에, 동인계의 그, 동인을 할 때, 사람과 사귈 적에 첫 단추지요. 첫 단추. 첫 발작을 띌 적에 미유 사주하고 아직까지는 사사로운 주장할 사람이 없고 사사로운 주인이 없고 사사로이 그그 그 사람만 주목할 것도 없고 이 강제하야 이 괴로 보면은 그이 강은 양효니까 강으로서 맨 밑바닥에 있어서 상무개혁아니이 상무개혁이라는 것은 왜냐면 이 동인궤인데 동인궤는 육이효 혼자 여자거든요. 의미거든요. 그 여자를 묻 남성들이 다그 여자와 같이 지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 근데 저맨 밑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 사람은 초등학생쯤 되는 경우에요. 근데 그육이위에 있는 여자는 사실은 아랫다운 아가씨쯤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3, 4, 5, 6 사람들은 다 어른들이고 다 그 유기호와 사귈만한 그런 남성들인데 이초유규는 사실 초등학생 남자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는 뭐 어떻게 같이 너랑 사귀자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풀이를 그렇게 본것 같아요. 상무개열우로로 서로 연계되거나 서로 호응해 주는 사람이 없어. 에이 너는 아직 어려워.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 이부부라 허물이 없을 거다 이거죠. 고로 기상점이 여차라. 그 상과 점이 이와 같더라요. 상활 출문동인을 우수 귀하리요. 문 밖으로 나서면서 교유의 폭을 넓히는데 그것을 누가 탓할 수 있겠네. 그러다가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한 동네에서 살다가, 조그만 동네 살다가, 초등학교로도 가면은, 밖으로 나가서,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사귀게 되고, 더 나가서 중학교 가면은 더 많은 영역의 그 사람, 학생들하고 사귀게 되고, 대학에 가면은 전국 단위로 사귀게 되잖아요? 이렇게 출문교라는 것은 확장해서 사람들을 사귀는 거를 말하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를 누가 탓하겠냐, 이거. 출문 동의로 외는, 에 문 밖으로 나서면서 사람들과 뜻을 합세하는 것은, 시, 기, 소, 동, 자, 광, 아, 야. 이는 그 뜻을 같이 하려는 사람들이 그 폭이 넓어져서 무소, 편, 사라. 치우치거나 사사로운 바가 없다. 인지, 동, 자, 에 사람들이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합하려고 할 적에, 기, 후, 박, 진, 소, 지, 이는. 수하게 대하는 사람, 박하게 대하는 사람, 친하게 대하는 사람, 좀 소원하게 대하는 그런 차이점을 두게 된다면 과구소유생아학 거기서 허물과 서운함 같은 것이 발생하게 되는 까닭이 되더라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흔히 그냥 그 인지상정이라고 하잖아요. 친수후박이 다 있다는 거잖아요. 기무소 편당이면 그런데 이 초구효는 이미 편당하는 바가 없어. 그렇게 되면은 수기구리, 누가 그 사람을 허물삼겠냐 이거예요. 탓하지 않을 거다 이거예요. 출문동인이라는 말은 귀리의 폭을 넓혀라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